이해찬이 말했던 민주당 집권 30년을 이준석이 나서서 돕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이준석이 엽질러 놓은 물을 윤석열 후보가 닦아야 할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대권 도전 선언을 함으로써 국민의힘당은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의 복잡한 심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안 대표의 출마 소식을 들은 이준석 대표는 무운을 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의 말 뜻은 무운이 아니고 없을 묻자의 무운 운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실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철수를 비꼬는 투라면 모를까 절대로 행운을 빈다는 뜻이 아니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둘째 이준석은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누가 단일화 하자고나 했나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세번째 이준석 피하려다 김종인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으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나 이준석을 피하려다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안철수에 대해서 왜 저런 말들을 연일 쏟아낼까요 그 복잡한 이면을 좀 들여다 봐야 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치환의 시사이다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준석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의 역량으로 봐서 현재의 정치적 판세 를 나름대로 잘 읽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그가 하루가 멀다고 안철수를 디스하는 발언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보면 그 정답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출마가 국힘당 에게는 그만큼 아프다 이런 얘기의 다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는 지난 대선에서 21%라는 지지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안철수를 철저하게 저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가의 평가입니다. 한때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는 문재인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적도 있었을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출마는 국힘당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발등에 떨어진 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안철수의 출마가 정말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면 구태여 그를 사사건건 뒷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신경쓸 필요가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개인적 악연이 그것인데 첫째 2016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두 사람이 맞붙었던 바 있습니다. 결과는 안철수 52.3% 이준석 31.3% 득표율로 안철수 대표의 완승이었습니다 안철수는 승자 이준석은 패자였습니다. 두번째 바른미래당의 두 사람이 함께 몸담고 있었던 시절에 이준석은 2018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 공천을 절실히 원했는데 안철수는 이를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이때 안철수에 대한 원한 비슷한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2019년 5월 바른미래당의 청년정치학교 뒤풀이에서 이준석은 안 대표를 두고 비읍시옷이라고 욕설을 했었는데 이 일로 이준석은 당 최고위원과 당협위원장직 두 가지 감투를 한꺼번에 박탈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젊은 이준석으로서는 또한 번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을 맞았던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맞은 위기지만 이준석의 마음속에는 이게 다 안철수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그에 대한 분노를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가지에서 보듯이 이준석은 늘 안철수 때문에 밀려났고 징계를 당했으며 경쟁에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승리자는 승리를 쉽게 잊을지 모르지만 패자 입장에서는 패배의 쓰라림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누굽니까 그는 개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질 않습니까 국민의힘당이라는 제1야당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는 공적인 신분을 가진 그가 아닙니까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정치적 파장을 낳는 위치에 있는 그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개인의 악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멍들게 하다 못해 심지어는 혐오스러움 까지 느끼게 하거나 있지 않은지 걱정스럽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가 최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쏟아내고 있는 말들 중에서 감정이 섞이지 않은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이런 평가가 무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힘당은 4명의 후보들 가운데 윤석열이라는 한명의 대선후보를 선출했고 그동안 누구를 지지했던 이제는 원팀이 돼서 정권교체를 해내야만 하는 정말로 중차대한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받고 양보를 받아야 할 안철수의 감정을 이렇게 돌이키기 힘들 만큼 짓밟는 것이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지금또 이준석은 안철수에게 단일화 할거냐 말거냐 예스까 노까 이런 식으로 다그치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음모론적 시각일 수도 있지만 첫째 혹시 이준석은 민주당 편은 아닐까요 둘째 이준석은 진정으로 정권교체 를 원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을 때 야권의 대표로서 자신의 입지가 더 탄탄 해질이라는 그런 계산을 혹여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번째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부르짖으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 유승민이 후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번째 안철수를 그토록 자극하고 분노케 해서 정말로 단일화하고 싶은 생각이 추도 들지 못하게 끔 일부러 저러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준석의 안철수에 대한 말 하나하나는 아무리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라도 속된 말로 빡치게 할만한 말들을 퍼부어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국민의당과 한번 합당키로 약속을 했으면 어떤 양보를 해서라도 일단 합당을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정권교체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무조건 합당을 했어야 했습니다. 합당을 하겠다는 당의 대표가 상대당 대표와 상대당의 당원들 당직자들을 모욕하는 말들을 함으로써 합당을 오히려 명백하게 깨버리는 행동을 했던 이준석식 언동의 지저분한 흔적들이 신문과 인터넷 여기저기에 지금도 찾으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준석이 아군이냐 적군이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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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준석이 한마디씩 자극적 발언을 쏟아낼 때마다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대선 완주를 하겠느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 때 21%의 표를 얻었다는 것 그것을 벌써 잊기라도 한 것입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혹시라도 치고 올라와서 윤석열 후보와 박빙의 승부라도 펼쳐진다면 안철수 후보가 가져갈지도 모를 5%에서 7%라는 작은 표라도 이번 대선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구근이 달린 일을 이준석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망치도록 이대로 두어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 웬 말입니까 결론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제일 가는 방해꾼은 이준석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권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준석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국민의당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합당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후과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조금 양보하고 얼르고 달래서 합당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을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때는 10을 양보해도 되었다면 이제는 50을 양보해도 60을 양보해도 쉽지 않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준석은 지금 자신의 발언이 안철수 후보의 완주의지를 부추길 뿐이라는 것을 혼자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원래 공당에서 대선 후보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어 있으므로 윤석열 후보 는 조속히 당권을 실제로 장악해서 이준석의 입을 철저히 틀어막아 야 합니다. 어떤 댓글을 지불하더라도 그 댓글을 아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속히 나서서 안철수 후보를 안아야 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안철수에 대해서만큼은 김종인은 이준석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들어오는 순간 안철수와의 단일화는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단일화가 깨지는 순간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없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의 활용 점정은 김종인도 아니고 이준석은 더더욱 아니고 안철수일 것입니다. 김천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